소비자분들은 사실 이런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보험연구소가 중요한 건 알죠 본인이 설계에 대한 거를 전문가가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보험설계자가 되야겠죠 유튜브 채널이 좋은 설계사가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 주신다면? 가장 첫 번째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분 한분포장해서 전체 인원이 다 그렇듯 벌고 있다라고 표하는거아 저는 잘못 잘못했던...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성공 멘토를 만나다 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17년차 보험이 프라임 에셋, 이세진 본부장님 모시고, 좋은 보험 설계사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 프라임 에셋 근무하고 있는 이세진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초대를 몇번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저희 영상을 초창기 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이세진 본부장님을 보지 않으셨을까. 아, 과거에 한번 나왔죠? <웃음> 네. <웃음> 그 영상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음. 얼마 전에도 댓글이 또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영상이 너무 좋은데 저희 보험연구소 초창기 때 네. 만든 영상이라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오디오가 아, 아, 아. 날아가서 기억납니다. 네, 네. 오디오가 너무 소리가 좋지 않다. 지금 오디오 좋은 거죠? 네. 오디오. 네, 네. 네. 저희 신경 썼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오늘 주제가 좋은 보험 설계사라. 음, 어, 네. 좋은 보험 설계사를 만나는 방법?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할 건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네. 좋은 보험 설계사는 어떤 보험 설계사냐가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좋은 설계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소비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얼마 정도를 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어드바이스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상품 정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보험 상품이라는 게뭐잘 아시겠지만 매달 변동이 돼요 그렇죠. 손해율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좋은 특약을 없애거나 특약을 다시 뭐 보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달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도 그때그때마다 잘 파악하고 있어야 기본적인 좋은 보험설계사의 자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첫 음, 번째는 어쨌든 충분한 지식들 그리고 고객들한테 정확한 상품을 좀 안내해 줄수 있는 네, 기본 이게 기본이 될수 있는 거네요.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들은 나는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설계사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험설계사분들이 그런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어, 상품에 대한 종류도 다양할 뿐더러 그때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오늘은 태아보험 문의 했으니까 태아보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얕은 지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고 종신보험을 뭐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그때만 종신보험을 찾아보는 그런 설계사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설계사의 자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기본을 닦아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렇죠. 꼭 지식이 모든 걸 좋은 설계사를 대변할 수 없잖아요. 어 물론 당연하죠. 아무리 좋은 정보도 듣는 사람들, 고객분들이 이해를 못하신다고 라 하면 저는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음. 문의가 들어오면 이거를 순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게 잘 말씀을 드리지만 1년 지나면 까먹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음, 맞아. 어,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이 이해하고 숙지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지식도 쌓고그 어. 다음에 고객님을 충분히 그 지식을 통해서 이해시켜드렸고 어. 네. 어. 이런 과정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좋은 보험설계사라고 네. 이야기할 수있요 <웃음> 아, 우리 대표님은 보험가입을 왜 하세요? 어, 혹시 모를 지출에 대해서, 네, 보장받기 응. 위해서, 네, 이게 너무 뻔한 답이었는 우리가 그 보험을 가입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갑작스럽게 일어날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잖아 그거랑 같이 연동되는 건 계약에 대한 유지겠죠 보상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보상에 대해서 쑥쑥들이 다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고객들이 나한테 가입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케어해 드려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큰 사고가 났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보험 유지가 안 되고 있으면 보장은 못 받는 거고 고객들이 유지를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뭐더라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거 깨야겠네 이런 이유 때문에 해지를 하잖아요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보험설계사라면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의 기본적인 부분들 마음적으로 도 갖춰야 겠지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험성계사들은 매달 매달의 업적에 시달리다 보 사실 많은 보험성계사분들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데 굉장히 네. 집중하시고 맞아 네. 사후관리는 약간 뒷전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 봐야 될 부분이요. <웃음> 맞습니다. 보험을 하시는 사람들은 매달 마감이라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뭐 사후관리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본 이상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어, 나한테 전화해주고 나한테 문자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규 약은 기존의 고객들하고의 어떤 유대적인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일하는 영업관리자들이 신규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네. 신규 고객에 대한 창출 이런 것들은 관리자들의 역할인거죠. 아 어,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좋은 설계사가 되시려면 기본적으로 고객관리를 기반으로 해야 저도 네. 보험을 이제 봉제님보다 짧게 했지만 10여년을 버티게 해준 음. 핵심 노하우를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결국은 고객관리인거 같아요. 그게 대단한게 아니거든요. 뭐 선물 사다주고 뭐 해주고 이게 아니라 통화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아 결국은 고입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진짜 좋은 설계사를 만드는 가장 큰덕목이죠 100% 인정합니다. 네. 네. 진짜 좋은 설계사분들은 하루에 처리하는 보상처리도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하다가 하루가 끝날 경우도 <웃음>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 미팅을 하기 전에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고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설계사라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고객들한테 얼마나 이해하고 숙제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리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종합적 능력을 갖춘 설계사가 좋은 설계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참 원론적인 얘기인데 네, 그... 17년차 보험인에게 들으니 네. 또 다시 새록새록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어. 맞아요. 제가 긴장을 해서 잘 말을 못하겠지만. <웃음> <웃음> 소비자분들은 사실 이런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보험연구소가 중요한 거아니가 능력이 있으면서 고객님들 입장에서 서줄 수 있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 보험연구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음. 맞습니다. 보험연구소의 역할들이 정말 좀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상품에 대해서도 좀 전달해드리고 하지만 주된 취지는 사실 모두가 설계사분들도 전문가로서 성장해 나가시는 과정들.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고객님들도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보자. 네네. 네. 이게 기본적인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역할과 사명들을 까지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보험을 다할 수는 없어요. 특정 보험 상품, 특정 보정에 대해서만 음. 전문가가 되기에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공부량을. 아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건전한 보험구나. 그렇죠. 네. 고객을 위한 보험. 네. 고객이 최우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보험 설계사분들도. 그 일의 가치를 좀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죠, 저희가. 맞습니다. 저희의 흑재죠. 네. 이재진 네. 범장님께서 저희 보험용도를 굉장히 많이 서포트해 주시는데, 네. 그런 취지들과 방향성을 저한테 잡아주신 멘토지 않나. 아우, 좀, 네, 그렇게 해야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워낙 상품도 많고, 저희가 대리점에 있다, 보니까 어, 대점에 계신 분들이 600개 넘는 거의 7 800개 되는 상품들 그쵸? 매달 비교 분석하기가 어렵다 보니 어, 어. 이제 본부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어. 그렇죠 시작을 그렇게 했죠 네, 네, 각 고종별로 전문가들을 육성해서 우리가 네. 이 좋은 데이터들 비교된 데이터들을 월초에는 좀 공부하고 어, 어, 연구하고 연구해서 공유 받아서 고객들한테 좀더 나은 컨설팅을 할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자 맞아요 저희가 작업을 지금 2년 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험설계사는 마감이라는 마감을 통해서 자기 급여를 발생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지속돼야 되는데 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지금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처음에 정말 저희가 너무 수고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특히나 뭐 보존별 비교도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었고 진짜. 저희 처음 시작할 때 동호자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한 3년을 보고 이제 보용연구소가 이제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소비자님들이랑 고객분들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저희가 듣고 싶었던 말 어, 너무 좋은 정보를 얻었다 음. 내가 어떤 특정 상품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당신들한테 받았다 너무 고맙다 라는 이렇게 메일이라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는 글을 보면 어 뿌듯하죠 정말 음. 뿌듯한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어, 중요하구나 음.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함께 해주시는 파트너 분들. 어, 그럼요. 네. 그분들이 저희의 네. 반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보험 전문가님들이 많은 도움이 네. 없었다면 보험연구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연구소의 성장만큼이나 그 전문가님들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하세요. 보험연구소에. 아, 네. 네. 그분들의 그렇죠. 성장도 굉장히 네. 뿌듯하시죠. 아 그럼요 음. 그분들의 뭐 직접적으로 매출이 올라간다 이런거는 아주 일면이고요 음. 그분들의 눈동자 그분들의 그 입꼬리가 변하는 모습이 음. 너무 좋은 일이죠 네네 이 일에 만족하고 있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네. 도움 없게 선배로서 네 그럼요 네. 네. 후배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그 열정적인 에너지만으로도 아 일단 뭐 저보다 많이 보시니까 <웃음> <웃음> 자 그런데 최근 본인에도 너무 바쁘시잖아요. 네. 네. 바쁘다 보니까 뭐 저희 영상을 쭉다 보시면 너무 좋겠지만 음. 네, 현실적으로 이 영상을 모두 다 보고서 뭔가 가입에 대한 기술들을 세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관계가 있죠. 본인이 설계에 대한 거를 전문가가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봄 설계자가 되야겠죠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인터넷에 돌고 도는 수많은 정보 좋은 설계안을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상품을 소개시켜줄 수 있는 좋은 설계사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을 잘하는 방법 보험 가입을 잘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전달해 주십시오. 일단은 보험은 다 틀리다고 봅니다. 회사마다의 장단점은 당연한 거고요. 어, 완벽한 보험은 없어요. 그리고 각 보험사의 상품, 보험료는 다 틀립니다. 똑같은 종신보험 1억 보장도 A부터 Z까지 보험사의 보험료가 다 틀려요. 그 말은 뭘까요? 비교하고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고 제시하고 안내해 줄수 있는 대리점에서 근무하시는 보험설계사를 만나서 믹스한다고 하죠 특정 보험사의 좋은 특약들만 잘 골라서 가입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캐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보험설계사고 고객분들은 그런 설계사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자신한테 맞는 그런 보험상품을 가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채널은 보험설계사분들이 많이 보기로도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에요 좋은 보험설계사가 되고 싶은데 네. 방법을 좀 모르시는 설계사분들에게 어, 17년차 봄선배로서 아, 네. 어, 좋은 설계사가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시다면? 가장 첫 번째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 힘들다고 해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이거는 솔직히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파이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어, 좋은 멘토 밑에서 좋은 보험 설계사가 나오는 거고요 좋은 보험 설계사랑 함께 일하면 그 멘토는 더더욱 훌륭한 멘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됩니다 어,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죠? 보통 이제 자기랑 같이 일하는 상위관리자를 말하죠 뭐 내가 FC라고 하면 은뭐 팀장도 될수 있고 지점장도 될수 있고 저 같은 이제 본부장도 될수 있는데 제가 겪어 보거나 주변을 보면 이 멘토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지원을 해줄게 나 이거는 약속할게 라고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뭐 날리는 거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좋은 설계사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까? 아, 저는 아니라고. 어, 정직하다는 건 돈이 안 되더라도 까지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게 저는 정직의 기분이 아닌가 그 다음은 이제 성실이죠 흔히 말해서 근태라고 하잖아요 뭐 멘토들은 그거보다더 빨리 움직여야 되다고저저 생각을 해요 상품에 대한 학습도 당연한 겁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잘 없는 사람들은 좋은 멘토가 될수 없겠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으면 하나는 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저한테 안병보험을 물어본다고 라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 음. 어 아, 인터넷에 찾아봅시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봐. 멘토와 자기 상위관리자와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습을 통해서 좋은 보험 설계사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이런 좋은 설계사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또 관리자들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어 당연하죠. 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보여있는 물은 음. 썩을 수밖에 없다. 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상품은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어, 제가 예전에 판매했던 상품의 정보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같이 학습하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보험설계사도 성장을 하는 거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멘토들도 어, 새로운 지식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쌓여간다 저는 생각합니다. 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리자도 성장하면서 설계사분들도 같이 성장하는 시스템 참고로 보험을 지금 막 시작하시고 새롭게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보험대리점에서 시작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보험대리점 하면 오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이 잘 안된다 관리가 잘 안된다 뭐 내신은 급여가 제대로 안나온다 뭐 이런 여러가지 루머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전속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뭐, 이 얘기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04년에 보험영업을 시작을 해서, 뭐, 손보사, 생보사를 거쳐서 지금의 프라임엑셋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2008년 정도에 한것 같은데, 입사한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특정 보험사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영업을 하시면서. 아, 그렇죠. 생명보험사는 참고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실손보험을 판매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고기 같애는 자동차 보험도 해줘야 되고 실손보험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려면 종합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수사는 그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건 당연한 거고 대표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특정보험사에 속해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다라는 걸 판매하실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선택일것 같아요 사실 제가 대리점으로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여기인 것 같아요 이 고민 아니요, 때문에 저 역시도 똑같고요 좋은 보험설계사라고 하면 고객한테 맞는 상품을 추천해 줘야지 그게 가장 좋은 보험설계사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한다는 라 장점을 갖고 있잖아요 대리점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고객을 속일 필요도 없는 거고, 거짓말 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보험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대리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뭐, 교육이 없다. 전속보험사, 원수사는 상품이 한 개가 있습니다. 뭐, 정신보험도 한두 개가 끝인 거죠. 근데 이제 대리점은 취급하는 보험사도 30여 개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상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 상품을 다 우리가 교육시켜 줄 수는 없더라는 얘기죠. 어.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사이버 강의라든지 뭐 특강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 달에 이슈 있는 상품, 지난달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 위주로 교육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이 없다고 라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경험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험대리점은 절대 교육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음. 영업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런 고민에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수도 없이 고민하겠죠. 네. 근데 이런 고민 자체를 원천에 차단하라는 거죠. 대리점에서 시작하시면 이런 고민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객을 위하신다면 교육 시스템, 수당, 수수료 어떤 전반적인 다른 걸다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에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 왜? 고객을 위해서. 말로만 고객이 그렇죠? 최우선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결 과제는 고객이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음. 그 다양한 상품들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가 갖춰진 곳에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게 성격 과제인 것 같아요. 보험 설계사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네. 여전히 보험 설계사에 대한 인식들이 좋지 않은데 음. 그 이유는 대표적인 오해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일하는 거 대비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팩트 체크를 좀해주신다면 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억대 연봉 받으시는 분도 있고 더 많이 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착률이라고 하죠? 특정 보험사에 들어가든 대리점에 들어오든 입사를 하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20%도 안 된다고 봐요 음. 아, 그럼 10명 중에 8분은 그만두시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보험 세일즈 하는 일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억대 연봉은 뭐 말도 안 되고요 한 달에 뭐 100만원도 못 벌어가는 보험설계사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음. 네. 20대 3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이 접점이 있는 네, 인스타그램 그렇죠. 페이스북 네. SNS 통해가지고 어, 정말 어깨연봉 벌수 있다, 쉽게 벌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허위가 뭐죠? 아, 그럼요. 네. 아, 물론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분 한분 포장에서 전체 인원이 다 그렇게 벌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소위 말해서 그 100명 중에 1명, 2명이 네, 그렇게 네. 벌고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남아계시는 뭐 10분들 중에서도 200만원도 못 벌어 가시면 는 되게 많죠. 어, 굉장히 많죠. 음. 그런 분들은 저는 단언컨대 앞에도 말했지만 좋은 멘토를 못 만나서 그래. 그분들이 인력 떨어진다기보다. 아 그렇죠. 그분들이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점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멘토가 잘 이끌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정 사람만 보고서 너도 이렇게 될수 있어 열심히 해 이런 추상적인 접근은 그분들한테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맞습니다. 프라이메셋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네네. 프라이메셋의 장점 아, 프라이메셋 장점 많죠.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나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그걸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저 역시도 2007년, 8년도에 FC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본부장까지 누구나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려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정직한 스스로 오픈이겠죠. 스스로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회사가 받는 것과 FC가 받는 거를 정확하게 오픈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정적인 안정성도 있잖아. 아, 그건 뭐 당연한 건데. 회사는 기본적으로 튼튼해야 되잖아요. 회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수상 못 받는 겁니다. 적어도 프라임만큼의 재정적으로 안정이 준비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준비하시는 이세진 본부장님만의 계획이 있다면? 어, 우리가 잘못된 리쿠리팅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 뭐 보험시장을 제시하겠다, 뭐 이런 투자를 하겠다, 뭐 속된 말로 뭐디비를 주겠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를 이런 식으로 주겠다, 저런 식으로 주겠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봐요. 어. 저는 그래서 관리자와 설계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소위 말하는 금소법이라는 게 이제 시행되면서 온라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죠.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비대면 시장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영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뭐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뭐 찾아오셔도 좋고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법률 자본도 구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선에서 같이 고민하고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